친구랑 맥주 한잔하고 왔는데 사직원을 낼겁니다 음... 미직할거야 빠레야기? 뭐야? 이상한가? 사직서 낼거예요 바로 오늘이 1월 26일 화요일인데 1월 29일 금요일에 사직을 낼고요낼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저 뭐하는 돈도 별로 없는데요 그만두고 바짝 준비해서 좋은 곳으로 이직할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제가 오늘은 노라랑 노라라는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사직서 내는 거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연습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빨리 금요일이 돼서 사직서를 내면은 좋겠어요 이런 회사도 좋은 추억, 추억으로 남겠지만 떠날 거예요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이집 준비는 아직 덜 됐고요 3년을 다녔지만 3년 다닌 거에 비해서 돈도 많이 못 맞고 스펙도 막확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야 거의 그대로인데 그래도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피자에다가 맥주 먹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해요 금요일에 예쁘게 하고 가서 사직서를 내야겠어요 화장도 하고 좀 마음먹고 가가지고 사직서를 내야겠습니다. 저한테 많은 걸 알려준 회사랑 쫑내러 가야겠어요. 사직서 내고 돌아오겠습니다. 머리 야이라이다 뭐야 이게 이렇게 다 내가 <웃음> 단발했다 단발 살 빼면 된다 이제 <웃음> Oh, oh, oh. Oh, well, I o l d o e I d i n t k n o